안녕하세요. 인조이 패밀리 여러분.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이 TV 브라드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l 츠 t s go. Go. 이 상품은 운동이나 아니면 더운 날씨에 몸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특히 더위를 먹지 않게 예방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물에 타서 마시는 상품으로써 음, 알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로 한번 보실까요? 뒤를 보시면 여기 써있죠. 성분으로 레몬향이 첨가되어서 마시기 쉬울 겁니다. 칼슘, 쿠엔산, 부도, 토가 들어있다. 데요. 비타민 B군, 나나슈루이 7종이 들어있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6, 나이시아 등등 여러가지 성분이 들어있네요. 여기 보시면 음, 마시는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타블렛 한개당 미즈 100ml를 넣고 잘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또는 뭐, 물이 없다면 그냥 게임으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청량음료라고 써있네요. 음. 그리고 속포장한 을 걸까요? 속포장은 이런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 속포장이 되어 있는. 인. 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딱딱해 보이네 정말 알약처럼 되어 있네요. 물이 랑 드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한번 깨부러 볼까요? 매번 맛이냐. 오늘도 이걸 하나 먹고 더위를 예방합자고. 오늘도 더위를 예방하시고요 건강 건강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인조이 TV 브레드였습니다.